이번에 공유할 승소 사례는 상대방의 특유 재산을 전부 포함시키고 재산분할 40억 원을 승소한 사안입니다. 우리 의뢰인분이 처음 오셨을 때 여러모로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혼인 기간은 17년 내지 19년에 이르고 상대방의 특유 재산이 상당한데 이것이 전부 재산분할 대상이 될수 있을 것이며 기여도는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등을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사실 의뢰인분은 원래는 경제생활을 하시다가 뭐 혼인 이후에 이제 상대방이 경제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였기 때문에 경력도 단절된 상태이셨고요. 그래서 상대방은 도리어 내가 다 갖고 온 재산이고 너는 일도 하지 않았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좀 말이 안 통할 것 같다 이런 상황이셨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전부 특이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뢰인분이 당초 예상을 하셨던 뭐 30% 내외가 아닌 40%의 기여도가 인정되면서 이제 40억 원이 승소한 사안이었죠. 그래서 이 사안을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은, 의뢰인분이 혼인기간 중참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대방이 뭐 일부 기책서유가 있었고 또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면서 완전히 혼인이 좀 파탄에 이르는 상황이셨습니다. 그 재산은 전체 규모에서 사실 상대방의 이제 특유 재산이라고 할수 있죠. 뭐 혼인 전부터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혼인 중에 본인이 증여 상속받는 등 이러한 재산을 특유 재산이라고 하는데 특유 재산의 그런 규모가 전체 재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였습니다. 전체 재산이 약 100억이라고 치면 이제 상대방의 특유 재산인 토지 자체가 80억 원이고요. 그 외에 뭐 상대방 명의의 거주지 자체도 본인이 취득한 이제 특유 재산이었고요. 그 외에 또 일부 상대방의 명의의 보상금 등도 특유 재산이어서 사실 전체 재산의 대부분이 특유 재산이라고 해도 이제 가원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상대방이 경제생활을 하면서 뭐 일부 증액시킨 예적금, 재산이라든지 퇴직금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은 아무래도 재산분할 대상 자체에 대해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주로 하였고요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대상 자체에서 제외되는 것이 유리하고 그럴 가능성이 일부 있다고 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특히 대상에 만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기여도에서 본인이 상당히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혼인 기간도 상당 학원이와 혼인 기간 중에 의뢰인 분이 통상적인 가사유가 그 이상을 해오신 것을 상세히 좀 정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뭐 자료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가사 육아를 하는 거는 뭐 일일이 자료로 남기기가 쉽지도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상세히 기재하고 그거에 일부나마 자료를 첨부하는 것만으로도 재판부에 어느 정도 전달이 될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게 결국엔 대상이 되었는데 대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이게 얼마냐라고 평가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은 뭐 어차피 본인의 명의로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우리는 그 가액을 평가해서 돈을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가액을 최대한 낮게 주장을 하게 마련이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는 합당하게 또는 높게 이제 주장을 하게 마련입니다. 이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 아파트 등은 우리가 KB 시세 등을 법원에서도 참고하여 그에 따라 판단을 하지만 이 건은 이제 토지였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뭐 법원이 주로 참작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이 토지 자체는 상대방이 또는 뭐 상대방의 그 부친께서 상당 기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체의 실거래가는 없는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는 뭐 여러가지 상황을 참작하여 양측 그래 이 정도의 가액으로 하자 이렇게 진술이 일치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가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일치될 수가 이제 없었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의뢰인분은 이제 감정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의 경우에는 좀 여러모로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 뭐 감정의 목적물의 가치가 높다 그럼 당장 내가 부담해야 되는 감정 수수료 액수도 같이 높아질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뢰인 분의 뭐 경제 상황에 따라 그걸 좀 일부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겠고요. 만일 감정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가액만큼 나오지 않거나 이런 경우도 또 우려가 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감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일단 신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사건별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건은 감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정을 진행하였고 이 토지만에 높게 평가돼야 되는 그런 것들이 저희가 보기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입지라든지 개발에 대한 그런 뭐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감정인분과 저희가 일단은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를 거죠. 감정인분이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달라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하고 이 건에 있어서는 저희가 재판부에 정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서 그 의견서를 감정인에게 전달되게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의뢰인분이 어느 정도 합당하게 생각한 금액으로 평가가 되면서 가치가 커지면 거기에 동일한 기여도로 받을 경우 액수가 커지는 것이 뭐 당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성공적인 하나의 요소였고요. 특히 또이 부분에서 감정료를 우리 의뢰인분이 일단 부담하셨지만 이제 소송비용, 이 판결의 최종 결과에서 통상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고 서로에게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과는 달리 소송비용에서도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을 보면 감정비용의 절반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감정비용 외의 소송비용도 5분의 4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을 해주시면서 이 사안은 위자료 재산분할 액수뿐만 아니라 이 소송에 들었던 비용까지도 유리한 판단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여도는 내가 당초에 어떤 재산을 갖고 왔다는 특유 재산 주장이라든지 내가 경제 생활을 직접 하면서 뭔가 소득을 발생시켰다라든지 뿐만 아니라 내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이런 가정에 성실하면서 결국엔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 기여했다. 이런 간접적인 기여도 높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주장이 필요하겠습니다.